수연, 금을 영상이 꺼진 것도 모르고 혼자 막구절 됐어요. <웃음> 나 진짜 웃겨. 왜 그럴까요? 마리만 정신 차리라우. 정신 차려 이 친구야. 삼. 제가 그냥 이렇게 예고 없이 노래하면 안되고 제가 원래 흥얼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. 혼자서 잘 논다고 그랬잖아요. 흥얼대고 놀아요. 혼자 혼자 정말 잘 노는 사람인데요. 노래를 한곡 쪽 뽑겠습니다. <웃음> 뭐하는 것인지, 노는 것입니다. 뭐 궁금하십니까? 잘 놀고 있어요. 사내는 진다. 이게 무슨 노래인지는 알려드리고 해야 되죠. 바보 마리맘 엔지 산에는진달 비가는 노을진 산골에 엄마 구름 의기 구름 정답게 가는데 아빠는 어디 갔나 어디서 살고 있나 아 음, 여기는 외로움 분명히 박수치셨겠죠? 네, 제가 먼저 박수를 칩니다. 뿌리가 삐뚤어져가지고 돌베개를 좀 해놔야 될것같돌베 돌베개 베다 얼굴을 반드시 키우려면 뒤에 돌베개가 필요합니다. 어디있는데? 어디지 그래서 저한테는 돌베개가 있습니다. 많이 돌아왔네요. 톡톡톡톡톡톡 그죠? 레인드라드 헤이 헤이 돌베개 찾아서 이제 갈게요 마커스 사랑하는 내 마커스는 갔지요 진짜 손좀닿야 돼요. 이눈 진짜 하여어드가 이거는 풀분에 다시마야 될것 같아요. 지는눈니까 아우 추워지네요. 자, 해가 또딱 앞쪽으로 넘어가는 순간 나 아름다움입니다. 그리고 10시나 5시 5시까지는 해가 들어와요. 아침부터 근데 막이 넘어가니까 제가 옆으로 가네거니 뭐. 아이고 이거 보세요 이것도 뿌리 내리, 뿌리를 내리려고 여기가 좀 목대가 고사된 것 같아 가지고요 그래서 새 뿌리 받으려고 쳐내 버렸어요. 쳐내고 지금 살균제 좀 뿌리 갖고 말려 있으니까 풀분이 생각보다 엄청 이거 흙이 많이 들어가요. 이렇게 멈춰주면 잘 놔두면 뿌리가 새 뿌리가 나올 겁니다. 그러면 다시 또 엄청 튼튼해지죠. 새 뿌리 받으면 회춘하듯이 <웃음> 회춘 을해요회춘이 다육이가 새 뿌리 받으면 다시 싱싱해지고 이것도 이런 없이 깎을랍니다. 그리고 옆에다 그냥 살짝 옆에다 살짝 이미 좀 말른 애들이라서 자국이 엄청 나죠. 다글 다글 다글 다글 다글 다글 다글 다글 다글 다글 뭐냐면 바이올렛 킨이에요 맨날 바이올렛 소품만 키워봤는데 이렇게 무한둥이를 키워보네요. 거안 들어가네요. 어? 얘도 좀 거기다 키워주라. 옷자리가 몇단찬이 레인보우, 웨스트, 웨스트 레인보우. 이제 생각났어. 웨스트 레인보우에요. 와. 운메와 <놀매와> 당인. 우리 당인 엄청 이뻤는데. 음. 가갖고. 이것도 새뿌리 받아야 돼요. 당인도. 관리를 잘 못했는지 응 음, 거시기하게 소리 음. 없이 흘러내 거린이를 여기다 심을 겁니다. 아, 진짜 무거워서 타엽이 그냥, 그냥 확물 아주 깊이 묻어버릴 거예요. 새 적어 나오. 오늘은 하루 종일 일하는 날입니다. 매일, 오늘만 그런게 아니고 요새 매일 그래요. 하루에 한 번씩 옥상도, 옥상도 가야되는데 그거는 이제 점점점점 점점, 점점 갈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어른애들은 그냥 다 빼서 정리 다 하고, 비나분 화분, 화분 놔두고 처음에 어렸으면 좀 자주 갔거든요 혹시 괜찮은 레이크 있나 하고 그래도 근데 온실은 이제 날로도 껐어요 온실은 뭐, 거의 기대할 게 없어서 날로도 꺼버리고 온실은 날로 껐고 아, 좀 괜찮은 애들 제가, 그, 복도에다 내놨잖아요. 거기서도 매일 하나씩 이제, 살, 살 건가, 죽을 건가. 그래도 약간의 한, 쪽만 살아있는 애들도 그래도 놔뒀어요. 아이, 미련 때문에, 미련 때문에. 아, 미 때문에. 미연 때문에. 좀 추워라, 이제. 베란다 문을 닫아야 될것 같네요. 간이 예쁘죠? 예쁘죠? 예쁘죠? 다 예쁘죠? 어떤 게안 예쁘겠어요? 응. 어, 꽃! 수연이를, 여기다 빼놨어. 요거 하나는 꽃분에다 심을까봐. 미니분. 미니분에다 심을까봐. 근데 이꼬지판에 기다려 주셔서. 여기 이 꼬지판이, 여기까지 보여주면, 네, 별걸 다 보여준다, 이러고. 한마디 하실 것 같아서. 안할 거예요. 안할 거예요. 안할 거예요. 이제 화분 찾으러 또 가야 될것 같아요. 화분이가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집동이들 밖에 없네요. 집동이들. 진짜. 루페 스트리트. 루페, 아, 죽었지? 저 좀. 저기 또 화분 가지러 가요.